오, 안녕하세요, 잔향님 반갑습니다. 벌써 그리셨어요? 와우, <웃음> 아니, 아예 그냥 새로운... 그냥 러프 무시하고 새롭게 그냥 그리셨네요. 저는 옛날 옷 잘... <웃음> 자신이... 러, 러프는 버린다. 아무 이거 위치 진짜 잘 잡으시는 것 같아요. 모델 같아요, 모델. 포즈 취하는 거 보니까 딱그 옷도 좀명품옷 입고 그 워, 워킹 해가지고 모델이 딱 이제 카메라 앞에서 척 하고 포즈 취하고 사진 찍는 준비하는 느낌. 아, 어떻게 해. 나또 지게 생겼네. <웃음> 이, 이, 제작. 잠금속도 <웃음> 왜 이렇게 빨라. <웃음> 아, 잠깐만요. 저기, 얼굴, 저거, 저, 가슴 있는 부분에 하이라이트까지. 와, 살고자에 하이라이트가 없는 서, 생각까지 하시네. 굉장히 여유가 만만하신, <웃음> 여유 만만하신. <웃음> 선생님. 나는 기능 하나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어. 1년이야 아저 1년 좀.. 아니 1년까지는 못간것 같아요 저 <웃음> 솔직히 말씀드리긴데 디지털을 본격적으로 막 하고 그런게 1년 못간것 같아 진짜 아 청소기야 혹시 청소기 소리 들리나요? <웃음> 아이 잠깐만 안돼 이런 부분이라도 변경해 <웃음> 깜짝이야! 아, 치선님 색깔 그거 페인트 툴하다가 잘못 하신거죠? 아, 좀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어, 생긴 줄 알았어요 <웃음> 다행이다 근데 저도 혹시 자키예요 저는 거의 눈에 이렇게 만화으로그려가지고 <웃음> 아니, 일회용캐예요 아니, 근데 일회용캐는 일회용캐도 자키 아닌가요, 결국? 자키라는 범주가 아니야 내 스스로 만든 캐릭터면 다 작해잖아요 불쌍한 엑스트라인 것같은 느낌상 그 약간 드라마 같은 데서 단역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단역으로 나오는 사람들? 배우들? 그니까 러 고정적으로 출연하는 배우가 아니라 단역으로 나오는 배우가 있어요 딱그 정도의 수준으로 말하시는 것 같은데 오랬다고 벌써 9시 반이야 아직 이거밖에 안그렸는데 <웃음> 너무해 시간이 너무 야식하더왜 이렇게 붉은색으로 오미 강렬해라 <웃음> 아 뭐지? 그 약간 저거 진짜 얼굴 컬러가 아니라 그 약간 그 아이콘적인 면에서 뭐 그리고 계신거예요 아이콘이 비슷한 그런 약간 얼굴의 컬러 를 굳이... 새고새고로 칠하지 않으면 이상하네 <웃음> 오늘 시참 5분까지만 할게요